더운 날씨에 캠핑을 해야겠고 어디로 떠나실 건가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캠핑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국립공원 계곡 캠핑장 5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올 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가인 이 전문 채널 빵인의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7년동안 캠핑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대우 캠핑장 다섯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같이 캠핑장에 둘러 앉아서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게 좋아서 캠핑을 다니는데 여름이면 날이 더워서 시원한 캠핑장을 찾게 되죠. 물론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바닷가 캠핑장 베스트5중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캠핑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다섯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멋진 계곡 캠핑장 첫 번째는 월악산 닷돈자 야영장입니다. 닷돈자 야영장은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가봤던 캠핑장이면서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캠핑장이라서 별도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캠핑장입니다. 월락산 닷돈자 야영장은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열일곱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야영장인데요. 소백산을 지나서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락산 닷돈자 야영장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0-2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이고요. 송기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비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물놀이하기에도 최고의 캠핑장이 아닐까 합니다. 낮은 곳은 초등학생, 장학년 무릎에서 허리 정도까지 오는 깊이이고 깊은 곳은 어른들 가슴 정도까지 오는 깊이인데요. 각각 수심이 깊은 곳하고 낮은 곳이 분리되어 있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캠핑장에서 상쾌함을 더해 주고요. 월악산 다돈자 야영장은 글램핑이 가능한 프롭션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 총 119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월악산에 있는 야영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다돈자 야영장은 장작이나 숯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고 해먹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크기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렉타타프 정도는 칠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 크기입니다. 닷돈제 야영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당은 D구역하고 E구역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의 최애 사이트는 D10번 사이트입니다. 닷돈제 메인 계곡하고 멀지도 않고 뭐 비교적 독립적이구요 옆 사이트에 간섭이 좀 없어서 공간을 넓게 쓸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 그늘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있고요 A사이트하고 B사이트는 그늘이 좀 부족하니까 여름에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월악산 닷돈자 여행장 같은 경우는 텐트가 쳐져있는 풀옵션 캠핑장도 있으니까 캠핑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약경장에서 이겨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멋진 계곡 캠핑장 두번째는 소백산 남천야영장입니다 남천야영장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남천 야영장도 앞서서 소개해드린 닷돈제 야영장하고 같이 풀옵션 존이 있어서 텐트가 없더라도 캠핑이 가능합니다 일 야영장은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고요이 야영장이 풀옵션 존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고 해도 짐은 좀 옮겨야 돼요 풀옵션 존은 일 야영장에서 200m 정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옮겨야 되니까 이 풀옵션 존으로 가신다면 짐을 최소화해서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천 야영장을 따라서 이어지는 계곡은 수심이 깊진 않은데 수량은 풍부해가지고 물놀이하기에는 더욱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아주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남천 야영장에서 물놀이는 도일를싹 가지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계곡에서는 뭐 튜브 정도는 사용하고 버튼는 조금 지향했으면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규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천 야영장은 수선 가능한데요. 여기는 장작이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천 야영장에 코인 샤워장도 생겨가지고 볼로리하고 샤워도 가능하고요. 남천 야영장의 큰장점인 공용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짐을 조금이라도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천야영장에서 명당자리는 가장 안쪽자리인 A11번이 가장 명당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독립적인 사이트이면서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있고요 계곡 이용하기도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한가지 단점이 있는데 A11번 같은 경우는 남천야영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안내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어요. 남천야영장은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4월에서 11월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당장 예약해야되는 멋진 개구 캠핑장 세번째는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은 강원도 강릉시 영국면 소금강길 449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 총 180개의 사이트가 있는 대규모 캠핑장입니다. 사이트는 크게 A에서 D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구역 같은 경우는 총 75개의 사이트가 있고, 전기가 사용이 가능한 구역이고요 B구역은 총 84개의 사이트가 있고, B구역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C 사이트는 9개 사이트가 있는데 자차 카라반 사이트구요 D 구역은 12개 사이트가 있고 카라반이 준비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사이트인데 사이트별로 차를 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 그리고 그늘이 풍부한 사이트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이트 가 섞여 있으니까 사이트 정보를 잘 보고 가셔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수 있습니다 명당 자리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다동자 야영장이나 남천 야영장처럼 사이드 바로 옆에 계곡이 있지는 않구요 다리를 하나 건너야 계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계곡은 정말 크고 넓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적당한 수심하고 아주 깊은 수심까지 길고 넓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물놀이하기 아주 좋습니다 근처에는 매점도 있어서 음료나 간단한 먹을거리도 구매할 수있고요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도 5월에서 10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휴장을 하니까 이용 기간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의 가장 명당은 hc5번이 아닐까 하는데 이 hc5번 같은 경우는 한낮에도 사이트에 햇빛이 들지 않을 만큼 짙은 그늘이 아주 끝내주고요 뒤쪽으로 여유 공간도 있어서 사이트도 비교적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주차도 바로 옆에 할수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h 7 5번에 도전했는데 아여기는 아직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멋진 계곡 캠핑장 네번째는 지리산 달궁 야영장입니다. 지리산 달궁 야영장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3 6 5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지리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가장 많은 곳인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달궁 야영장을 비롯해서 달궁 힐링캠핑장 중상리야영장 내원자동차야영장 덕동자동차야영장 벤사골자동차야영장 벤사골힐링야영장 백무도야영장 소막골야영장 수천카라반 해가지고 10개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지리산은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세계도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깊은 골짜기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곳이라서 야영장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달궁 야영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달궁 자동차 야영장도 총한 200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A에서 D사이트까지 있는데 입구에서 바라보면 A사이트하고 B사이트는 이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C사이트하고 D사이트는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사이트는 달궁자동차 야영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2개 사이트가 있고요 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B 사이트는 38개 사이트가 있고 산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C 사이트는 10개 사이트가 있는데 카라반 사이트입니다 카라반사이트긴 하지만 텐트치고 여행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D 사이트는 50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예약할 때 확인하셔야 될게 d17번에서 d22번까지는 살짝 이 언덕 위에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짐을 좀 위로 날라야 돼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그 점을 참고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달궁 자동차 영장의이 대부분 사이트는 바로 옆에 주차는 불가능하고요 이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짐을 옮겨야 하는데 사이트별로 정해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지리산 달궁자동차야영장에 한여름에 갔는데 아, 해가 떨어지니까 기온이 어찌나 낮아지던지 밤에는 긴 옷을 찾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더군요. 지리산이 깊고 옆에 계곡까지 흘러서 더 그런듯 싶었습니다. 달궁자동차야영장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이 계곡으로 갈때이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더군요. 전날 비가 와서 기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고요 물살은 세가지고 물놀이를 신나게 하지는 못했는데 한여름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면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계곡입니다. 아침이 일어났는데 산속에서 새들이 어찌나 지적이든지야 이거 진짜 기분이 정말 상쾌해집니다 지리산에서 멀지 않으시다면 달봉 자동차영장 꼭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멋진 계곡 캠핑장 다섯번째는 월악산 용하야영장입니다. 용하야영장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123-1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닷동제 야영장하고 같이 월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야영장입니다. 월악산에는 송계하고 닷돈제, 덕주, 용하야영장 이렇게 네곳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있는데 이용화 야영장은 101개 사이트가 있는 중앙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용화 야영장은 용화 계곡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 용화 야영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트 가운데로 이렇게 계곡이 흐른다는 점입니다. 뭐 첨벙첨벙 물놀이를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가볍게 발 담그고 어린이들이 물장난할 정도의 계곡물입니다. 사이트는 A에서 C 사이트까지 있는데 계곡을 바라보고 A 사이트, B 사이트는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C 사이트는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트 가운데로 흐르는 계곡 같은 경우는 A하고 B 사이트 쪽에 있고요, C 사이트 쪽에는 없어요. 월악산 용화 자동차 야영장도 계곡이랑 멀지 않아 가지고 계곡에서 물놀이하기는 좋고요, 깊이는 뭐 그렇게 깊진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랑 물놀이하기도 좋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까 성인이 물놀이하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예약해야 되는 멋진 계곡 캠핑장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